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 건강 연구소 꿀메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태아와 코골이에 대해 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요 태아, 태아도 코골이를 해요? 태아가 코를 골지 않겠죠. 네. 얘는 어, 코로 숨을 쉬지 않으니까. 음, 음, 음. 아, 그럼 임산부 그렇죠. 임산부의 코골이? 임산부 또는 아빠의 코골이가 음. 태아에 미치는 영향? 아. 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네. 예, 예. 일단, 코골이 하면 음. 남자를 떠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빠의 코골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음, 한번볼까요 음. 그리고 보통 음. 각방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음. 애가 깰까봐 아빠를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계속에 음. 들었을 때는 애가 안 깨니까 음. 그냥 같이 잔단 말이죠. 와이프는 이제 참고 자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쫓아내기도 하지만, 음. 어쨌든, 배 속에 들어있을 때는, 음. 그렇게 애가 막 울거나 깨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무시 안 나는 거죠. 음. 애, 음. 애기의 코골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애는 바깥에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이런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궁금하다. 옆에서 괴물같은 소리 천둥번개같은 소리가 막 난다면 애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음. 두려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태교한다고 쇼팽의 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웃음> 랜델스존의 음악을 에이. 들려주고 세설을 들려주고 왜 밤에 되면 갑자기 괴물들이 출몰하는 음. 그런 괴성을 들려주냐 이거죠 음. 그러면 태아의 음. 당연히 음. 애는 음, 결코 좋지, 좋지 않게, 않게. 네. 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악,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파동이거든요. 음. 아주 규칙적이고 편안한 파동이 들어올 때 편안해지는데 음. 이콩골리 소리는 결코 좋은 파동이 아닌, 니 굉장히 불규칙하고 난폭하고 음. 막 이런 파동이 막 태아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음. 굉장히 문제죠. 음. 그래서 또한번 나오는데 콩고리는 폭력이다. 아. 네. 네. 태아의 입장에서 폭력이죠. 어. 그럼 임산부의 코골이는 어떨까요? 네, 임산부 코골이는 음. 일단 뭐 소리 측면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음. 두명 중에 한 명은 코를 고인데요. 임산부 두명 중에 한명자 우리가 그 동안에 왜 코를 보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 엄마가 네. 임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보다 이제 살도 많이 찌기도 하지만 음.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먹을 것도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당연히. 많이 먹어야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렇죠. 아이한테도 좋고. 산소는 더 필요할까요? 그냥. 아,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은 거를, 거를 또. 당연히 지금 엄청난 산소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엄마의 기도는 응. 기도가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겠죠? 이, 그 늘어가는 거는 같은 데 같거나 또는 살이 더쪄가지고더 좁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음, 음, 음. 근데 산소도 더 많이 필요해요 잔다고 해서 안 할까요? 이미 음식은 다 저장해서 여기저기 다 넣고 음. 이제 산소만 들어와서 딱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음, 일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태아가 엄청난 엠,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산소가 부족해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임신한 산모는 응. 산소공급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응. 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다가 응. 무흡까지 있다면 이제 치명적인 거죠. 응. 응. 그래서 태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응. 산모의 코골이 소리, 응. 그 다음에 코를 안 고라도 호흡이 안 좋은 사람, 응. 산모들이 많거든요. 응. 그 반드시 확인해봐야 짜증요 음. 임산부들이 막 음.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골을 고는 그 원인 중에 그 비만도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살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찌게 되면, 뭐, 네. 목이나 뭐 이런 데서 살이 다찔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코골이를 심각하게 많이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부분하고요. 네.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좁아진 데다가 또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꼴을 보는데,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음. 이 코골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산소가 필요한데 네. 그게 새들어 가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산모가 문제가 아니고 산모는 그잠자한 소리를 다 녹음해보든지 아니면 옆에 지켜보든지 하면서 에. 호흡을 지켜봐야 돼요. 고, 그렇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이 산모가 숨이 얕으면 안 돼요. 응. 음. 충분하게 산소가 들락날락 해야 음. 숨이 시원시원하게 왔다갔다 해야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음. 건강하지. 음. 숨을 이렇게 불쌍하게 쓰면요. 은 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음, 어.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혈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산부가 살이 찌고 이제 그러면서 혈압도 예, 오르게 되고 그 네. 혈압이 네. 오르게 되면 임신 중독 같은 것도 생기겠네요. 그 임신 중독증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나요? 예, 네. 네. 어, 굉장히 중독은 안 걸려봤어요. <웃음> 걸려봐야 하나요? <않아요. 웃음> 아니, 그리고 사실 옆에 걸린 사람도 없어봐서 말로 전해 듣기는 네.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붓고 이게 풍선에 바람듯이 막 빵빵해지고 그렇게 불어나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걸 그 모습을 보는 또 자신도 또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시작되는데 그래요. 결국은 숨쉬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 아유. 잠자는 데서 시작는 거고 당장 뭐 임산부가 코를 좀 심각하게 곤다 그러면, 근데 뭐 형편상 우리 수면건강연구소를 오지 못한다. 이런다고 하면 당장 뭐 이렇게 아기를 낳기 전까지. 할수 있는 뭐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네. 임신분은 수술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니까. 어. 양악기를 쓸 수도 없어요. 이 그렇죠. 사람한테 양악기를 쓰여주는 거는 고문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니까. 기도만 열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바이오카드가 사실 응. 그러니까 기도를 열어주는 거는 바이오카드하고 양학기밖에 없어요 응,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베개 하나로 뭐 해본다 응. 그거는 응. 아주 가벼운 경우에 응, 응. 100에서 음. 한 10% 정도, 음, 음, 20% 정도까지 음. 그 약해진 사람에게 음. 플러스 알파는 이제 기 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60%, 70%, 50% 막 이렇게 떨어진 사람한테는 음. 실질적으로 기도를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보지만 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해보면 평생 그거 안 해가지고 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음. 국가에서 얘가 건강이 약했다고 생각해 보면 음, 개봉이 그참 필요해요. 그래서. 한참 세포 분열이 왕성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 분열이 잘안 돼서 어떤 기능 이상이 생겼다고 보면 아, 엄청 심각한 거죠. 큰 문제로 그러요돈 몇백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어, 더구나 요즘은 점점 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음, 안 돼요. 음. 그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 시급하게. 네. 빨리 해결하시기 음. 바랍니다. 네. 임산부의 음. 코고리 수면의 모습을 지켜보고 음. 호흡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음.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목소리> <목소리>